생일 파티 초대장을 줬잖아요 멤버들이 저를 위해 뭘 준비해 줬대요 볼까? 너무 궁금한데 지금 우리 같이 보러 가볼까요? 이번엔 다 함께 계신데 저희 멤버들 다섯 명다 같이 한번 가볼게요 우리 멤버들이 불을 끄고 뭘 하고 있을까요? 이분에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할지 잘모르는데초다 <웃음> <웃음> 보여. 어, 우리 초대장 받고 왔잖아. 어때? 어, 우리가 사실 초대 받고 우리가 꾸몄어. <웃음> <웃음> <웃음> 우리가 서프라이즈로 했어. 완전 <웃음> 초대한 건 맞네. <웃음> 어, 맞아. 어, 자들 자리 앉아. 자 우리 어, 뒤에 자, 봐줘. 뭐야? 뒤에 봐줘. 있지? 있지? 초대장 주는 거. 너무 예쁘다. 우리 투샷 준비했잖아. 고마워 투샷 주는 네 당연하지. 네. 어떻게 이렇게 꾸몄어? 네. 혼자? 네. 혼자? 아, 아, 내가 좀 힘들었어 <웃음> 이거. 진짜입니다. <맞아. 웃음> 아, <웃음> 다다 아, 드유 아, 여기 있다. 와. 아좀 서프라이즈였어? 아나눈치 떴어? 아니었네 약간. 좀 서프라이즈였던 거 같아요. 이거 보러 안올 줄까? 네. 다들 놀랐을 텐데. 뭐야, 우리가 대박이죠. 몇 개를 터뜨렸는지 제가 맞았어. 얼굴. 아, 눈물, 눈물이 또 아까 놀라서 이거 이거 꽃게 걸어고 이거 랑 연출한 거야 같이. 여기요. 너무 이 여기 누나. 아. 아. 유진아. 유진이 생일 축하해. 어머 <웃음> 위에 고마워요. 여러분 우리 또 인사드리자. 자, 둘 아웃. 영 유나가 할래요? 유나가 오늘. 유진이가 오늘 생일이까 유진이가. 제가 이런 거잘하겠습니다자둘셋 ON 나 안녕하세요 이지입니다 오늘 저희 유진이가 생일이에요 <웃음> 예. 녕하요 아홉 번째 생일 오늘이 가기 전에 오늘 마지막 기분 좋게 해주려고 우리가 준비했어요 그럼 저희가 초대받고 준비했어요 <웃음> 그러면은 준비는 되기 전 마지막 생일이에요? 어? 맞아요. 도안 우와. <웃음> 어때? 맛있어요. 생. 그 생각 안 들긴 하는데. 근데 슬프긴 하네요야 청소년으로서의 마지막 생일이의 마지막 생일이라는 <웃음> 느낌 그런 거 아니야? <웃음> 아, <뭐야>? 어야 <웃음> 이거이 풍선을 이풍어이친이는이는이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는이 친구는 이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이친구이친구이 친구는 이이 어 약간 축복해주는 말 한마디 하고 우유 건강 돌아가면서 한 마디 돌아면서 나이 수대로 그래, 나이스 그래. 아, 아, 이런 나이 수대로 네. 영, 영 나이 수는 어떨까요? 아, 언니가 이게 한 마디 돌아가면서 잔을 모으자 아래 네, 좋아 그네 우유 짜유짬 우유 짬 우유 짬 모으자 모으자 자 유진이 항상 건강하고 언니가 많이 사랑해 아, 빨리 일어나 아, 어, 너무 예쁘고 삼겹팀 태털하고 <웃음> 우리 팀에서 있어줘서 너무 고마워 류진아 어, <웃음> 우리 올 한해도 열심히 해보자 좋아 어, 이거 아 이거 오면 안돼아해짜왜 그러겠다 이즈의 사랑하는 나의 친구를 사랑 아. 우리가 학생 생활을 같이 오래 하면서 힘든 시간을 겪었던 게 생각이 난다. <웃음> 그동안 잘 버텨줘서 고맙고 <웃음> 앞으로, 함께, 함께 앞으로 함께 많은 날, 많은 날들도 우리 예쁜 추억으로 만들어보자. 이지만 <웃음> <고마워>. 사랑해 고마워 사랑해 <웃음> 고. <웃음> <웃음> 내가 <모두> 잘못 잡았어. <웃음> 내가 무대잘못잡았어 <웃음> 내가 울어? <웃음> <웃음> 어, 우리 리진언니 항상 너무너무 고맙고 어, 정말 옆에서 항상 잘이끌어주서 너무너무 고맙고 우리 앞으로 <웃음> 앞으로 창창하니까 우리 미래는 <웃음> 그 창창한 미래 꽃길로 한번 만들어보자 좋아요 언디도 어. 참... 아, 한마디, 한마디 해야지 우리한테 아, 초대장을 쓴건 난데 이렇게 예쁘게 꾸며주 <웃음> 첫 데뷔 했잖 아, 요 앞으로 우리 더 화이팅해요. 좋아. 지미지 빵! 미지미지랑해치지 빵! 이치지 빵! 미 맛있다. <웃음> 이거 한번 보 이거 근데 이거 아, 너무, 아, 너무 귀엽다 이거 누가 아, 만들었는지 아세요? 한번좀 유나 닮았대 이거 <웃음> 자신일 할래 이러면 <웃음> 이거 유나가 자기 그린 것 같아 내나 네, 할래 근데 <웃음> 귀여운데 전에 우리 이거 했었잖아 근데 어. 이거 진짜 어렵잖아 맞아 이거 초코펜이 되게 빡빡하잖아 잘했다 너무 예쁘게 그럼 이거 다 뺄까 이제 멤버 어, 이제 먹자 <웃음> 한번 아그럼 그럼. 기다려줘 근데 이게 마늘이 아니고. 그니까 이게 마늘이 아니고. 나도 그런 줄 알았거든. 마늘 마늘, 마늘 이런 거 마, 마, 마, 마, 마, 맞아, 맞다,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마늘빵을 사야지라고. 아뭐 이거. 류니가 좋아하는 제 2의 마늘빵. 이거를 일단 꼭. 받자. 꼭. 어, 와 이거 너무 예쁘다 진짜. 잘 꾸몄더니. 아, 음. Thank you. 아 t h 이거 그 동초? 이거를 아 제가 가져. 경트가 어디지?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음. 오 되게 조 조. 나도 줄여 나도. 어! l 나만 고 Let's Let's go! l e 이거 g 그 Let's go! 안 e t s go! Let's g 해피버스이 일단은 내가 봤을때는 모카빵이 제일 좋요해카이 제일 <놀람> <놀람> 좋아 나이크... 마이크? 나이크 나이크 먹었나? 이건 댓글 볼까? 아, 아, 아니 아, 그냥 팩코드까지 아, 다팩 팔코드 <놀람> 근데 뭔가 음, 페이크는 <놀람> 근데 그래, 해먹어야지 맛있어 우리 들고 먹어! 꺼낼 수 있잖아 도 갖고 오면 비야. 어, 나 루진 씨는. 어, 오늘 생일이신 분이 또 있어요. 여러분 저에한 축하해 주요 생일 파티 해요. 정말 날씨도 좋고 꽃도 많이 핀 날에 새로운 한 사람을 사실 입으실 거예요. 오늘 생일 생일 파티예요. 루진 이 생일 파티 아니고 오늘은 사회식트일 해요. 모든 분들 다 같이 해야 되니까 다 같이 하는 거지. 오, 잘 듣고 있어 잘 듣고 있어 나도 이나요 우와 많 많이 서어내 등분 됐다 내 등분 됐다 감사합니다 5동 <웃음> 조금 먹을 사람 있어. 아 이것저것 소식했 따라 조금 먹을 사람 다 다다 다. 다 자. 케이크 먹방가나요 가나요? 갑니다. 갑니다. 자. 다들 접시 하나씩 주세요. 나한테. 내가빵 줄게. 아, 맞 자, 서마마늘아아니 맞아, 맞아. 마, 나랑 유나랑 마누바게트골라 그럼 나 하나만 꺼낼게 꺼내 <웃음> <웃음> <나만, 나, 웃음> 나랑 반 시안할 사람? 맞나? 하나다 먹어야 돼 이렇게 먹보니까 뭔가 거아니가아 왜냐면 아, 겉에만 그래. 있어 그렇지 맞아 너무 <웃음> 여러분 막 이런 거 해보는 게 없어요? 초코펜으로 막 글씨 쓰고 생각보다 어려워. 진짜 어려워요, 이거. 이게 짜면 꾸불꾸불 할때 나와요. 그치? 응, 맞아, 완전. 음, 이거는, 이거는 저희 집에 가서 오리 언니가 더 맛있게. 힙요 <웃음> <해줬네요>. 위에 마늘 <웃음> 이렇게 해서. 냄새가 나 와.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여러분 다 케이크, 케이크 하나씩 사오세요, 집에 지금. <웃음> 같이 먹을 <웃음> <웃음> 그러니까, <웃음> 당장 사오세요 하나 남아서 나 남아서 하 우리 항상 밤에 뭘 먹어서 맞다, 맞다. 우리 때문에 야식 드시면 어떡해 배고파서 항상 밤에 뭘 먹는 거 언니야 저희 <웃음> 먹방을 계속 전기하게 돼 아, 그러니까 일본에서 도녁래먹 빵집? 복합빵 여기요여기요 포콩는가서 <웃음> 제가 오늘 다. 오늘 풍연습하다가 음. 음. 제가 마침 그냥 이런 가파티 거를 는 데. 어떻게 받아. 음. 맛 음. 많이 많이 많이 맛있다. 맛있다. 맛있다. 맛다맛있 맛있다. 맛있다. 맛있 맛있다. 맛 평가해 달래요. 아. 리이가 일단 해주시라 제가요. 이딱 뭐가 제일 맛있는 기준이 뭐죠? 커피. 모카 보는 저는 개인적으로 견과류가 들어간 걸 좋아해요. 모카빵에 견 그래야 고소함이 맛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크림들이 들어간 것도 너무 맛있어요. 그래서 이빵 우선 합격입니다. <웃음> 나는나도 저는 못카바나는 연유가 들어있거나 연유 크림이 들어있거나 음 아니면 생크림이 들어있. 음음 아, 너무 느끼너 나는 딱 너무 좋아. 건포도나 크랜베리를 딱 좋아. 생크림이 들어가 있고 위에 슈가파우더. 나도 연유 들어간 거 좋아해. 달. 음 완전 달고 이것도 좋아. 맛있어. 음. 이게 보고 싶어서. 아, 아, 잠시만. 앞에 생크림 있잖아. 어? 언니 먼저는 먹어. <웃음> <응>? 너 먹어. <웃음> 아니야. 닉이 먹어. 제가 준비해 주죠. 그렇지. 오 너무 힘들거 같은데. 있지 보고 싶어요. 아이고, 저희도 아니야. 너무 싶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왔어요. 맞아요. 예쁜 유진이 사랑해. 아 맞다. 저희 인스타만들어첫 단체브이 라이브 아닌가요? 맞아 맞아 정말 저희 단체브이 라이브 정말 처음이에요 정말 응. 저희 정말 단체브이 라이브 이렇게 다 켰는데 어떠세요 여러분? 저희 진짜 완전 <웃음> 어떠세요? <웃음> <웃음> <웃음> 아 여기 물어본 거 아, 여러분 <웃음> <웃음> 차세 주세요. 먹나 정신이 없어. 아 그렇죠 그렇 와, 뭐고 자, 어머. 야, 진짜 많은 분들께서 응. 유진이 생일 축하해주고 축하해 있어. 맞지? <웃음> 이거 진짜 많습니 <맛있어. 웃음> 진짜 오늘 생일이신 분들 너무 생일 축하해 주세어 음. 이곳 맛있다 <웃음> 생크림이 되게 유진이 생일 맛있다. 소원 있어요? 저 생일 소원이요? 네. 초원이요. 그 초원. 막 생각해본 적은 없는데 간단하게 <웃음> 아까 초볼때 생각 안 했어요? 초볼 때는 생각했죠. 잠먹었구나 잠깐만. 잠깐만. 잠하면안 되는데 말하면 안만 잠깐만. <웃음> <웃음> 아직 이게 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아요 뒤에 잠 있었어요 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는깐만 잠깐만. 하 <웃음> <웃음> 거였습니다. 응. 어 진짜 맛있어이 진짜 이거 그때 우리 먹었던 거 아니야? 맞해드 <웃음> 음. 저희가 정말 이 케익이 되게 데코하기 좋잖아요 맞아 그래서 뭔가 서프라이즈로 어떤 분들한테 해드릴 때마다 저희가 이 케익 많이 쓸수는데 정말 맛있어 맞아 우와. 먹을 때마다 감탄 진짜 맛있요 하도 되니 먹을 때마다 놀라는 맛이야 너무 맛있어 <웃음> 진짜. <웃음> 진짜 너무 맛있어 올려버 <웃음> 너무 맛있어 <웃음> 진짜 먹을 때마다 감탄스러운 맛이야 음 맛있게 먹으니까 기분이 좋아막 내가 산것 같아 <웃음> <웃음> 저, 진짜 맛있네. 뭐 맛있다 <놀람> 맛있어. <응, 놀람> 이치생이 같아나전에먹어봤 먹어봤는데 이치 왜처음본거 같아. 같지? 뭔가 먹을 때마다 다른 맛이. 이거 이치생이 같지 않아? <놀람> <놀람> 나 아까 이거 하는데 그 G랑 이가 있는데 어 류진 언니 어가안 들어가는데 이러고 는 <놀람> 이치였어. <놀람> <놀람> <놀람> 류진이었어. 류진이었어. <놀람> <놀람> 이름이 류진이어 아 어? <웃음> 어, <웃음> 안돼 빨리 이걸로 이거 어. 그러면 내가 끼면 안돼? <웃음> <정말>. 아니 이거는 맨거를렴같다 꽃갈 거는 생일이 잘 써야지 이거는 저... <웃음> 그러면 저거를 나야돼 <웃음> 많이 먹어 이쁜지들 <예쁜이들>. 감사합니다 카메라 고정 좀 시켜주세요 저희의 약간 저희 가까이 있는 모습도 궁금해 하실까봐 오 응. 들고 열심히 찍어주세요 지금 저희가 또 되게 중구난방으로 막움직이 있잖아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들 저 지금 다들 하루의 마무리를 이지로 하고 계시겠죠? 응. 지금 몇시야 지금 한 11시쯤 되세요 음음 11시 8분 그러면 <뭐며> 우리 1 2시넘어까지 하자. 학분들이랑 학교 가. 애기들 내일 학교 가야 돼요. 애기들 학교 아, 내일 학교 가야 돼요. 내가 일반 학는데중간고사 학생 공부하다가 그 위에 킨다고 그래서 왔다는 사람. 어, 그러면 아, 어, 어, 어. 중간고사중간고사가 일단. 일단 가세요. <웃음> <너. 막> 돌려보내 <웃음> 아 잊지도 마다 약간 고러 가요 그래도 뭔가 뭐. 류진언니 생일 마지막 시험 따위 해야 돼요 네. 맞지 뭔지 알 12시 넘어갈 때 잊지 다 보고 시험 공부해야 돼요 여기 어? 8살이, 어? 8살이 시험 공부 화이팅 시험 완전 화이팅 여기 시험을 어, 봐야지만 언니 다 8살이요 그런데 아, 네. 우리 마이 <웃음> 언니야. <웃음> 언니 일찍 자야 8살. 키 커요 근데 진짜 맞는 말이야 일찍 자야 키 커요 초등학교 1학년밖에 안됐는데 약간 우리 1주년된피곤다게정 나아가. 우리, you know, 너도 내일에서 치우는 말도 안하라 Look at s u c 라 a woman. I'm not sure. 해 m not s u 내 e I'm not sure. I'm 가 o 야 하고 저도 내일 학교 가야 하고 아침마다 잠과의 사투를 벌이시는 여러분들께 응원의 메시지를 보냅니다. <웃음> 어, 응원 메시지. 약간 결별 볼세. 뮤진이 애교 보여주세요. 하나. 아, 아, 아, 아, 제가 복수를 하나. 체리가 미니 팬미팅 때 제가 그거 삼동생들 시키거 가지고 얼마나 일을 가지고두개 영상이 남았요 <웃음> <웃음> 너무 예뻤어. 진짜 귀여웠어. 만들 기회 또 제가 드리는 거예요. 진짜요? <웃음> <웃음> 너무 고맙다. Yeah. 근데 저전 되게 애교 많이 보여서 그 Go 뭘 해야 되지? 애교 내가 그럼 정해줄까? <웃음> 그럼 정해준 거야내가 애교 해? 가자. 네. 안해 아, 네, 좋아요. 시방으로 움직여서 더 시방을 보여주는 건가요? 치즈. <웃음> 치즈 <웃음> 먹어? 진짜 궁금하다. 우와, <웃음> 나, 진짜 궁금하다. 나 위드님이 진짜 궁금했어. <웃음> 치즈 김밥 말고 치즈 먹어? 그 황정은 분이 <웃음> 선배님이 <웃음> 선배님이 한그게니버나또 아, 그 완전 유행했던 그거구나. 오, 저, 궁금하다. 어 약간 궁금하다 빵어 이거 나왜 이러면 저희가 비밀이니다 아, 저희가 사실 저기 아, 12시가 다가오면은 아이들이 살짝 텐션이 높고 서 높아서 연습하다가도 이제 애들이 갑자기 비차와기 길을 좋아졌다 하면 시계를 보면 <웃음> 곧 12시야 곧 12시 아니 12시. 제가 어?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그그핫시트콤 그 정말 엄청 팬이요 저도 요 no. 저도 그러보여주실까 하자 네 컴백 팬이브리트 원 Let's go <웃음> 어떻게 나예어얘예가예가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에명예가 <놔 웃음> <웃음> <웃음> <웃음> 그 보여달라는 말이 많아요 예예예예 제가 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가예 어, 이제 애교 무섭지 않아요? <목소리> 하면 돼요. 애교면요. 불러주세요. 하나 보여드려요. 빠, 따, 디드, 빠, 쿠, 디드. 아 너무. <목소리> 저 치즈버거 먹어본 적 없어요. <목소리> <목소리> 아, 저 불고기 먹어본 게안 먹어봤어요. 대어나서 사실 저도 그래요. 그래서 저도 못할 <목소리> 것 같아요. 세령아 어. 여기가 조금 늦게 보여서 너가 애교 부린거 내가 지금 못 봤는데 진짜? 웃겨 웃겨. 우리 언. 아닐까 다 아니 귀여워 여러분 이렇게 잘 먹어 줘야돼 안돼 안돼 안돼 보호해줘요 보호해 언니 이 플라이버시야 알겠어 알겠어 어. <웃음> 들었어 다 들었어 <웃음> 네? <웃음> 유지털, 유지털, 유지털. 이런 거이 식으로 어! 넘어가지 마어뭐 어? 생일인가 안녕 국가적으로 말씀해주세요 오케이 하이 집중해주세요 미진이가 애교를 보여줬네요. 아 좋다. Let's go, let's go. 진짜 보기 뭐 힘들요 네, 오늘 하루 마무리 정말 수고하셨고 내일화이팅하는 의미에서 어? 미진이의 애교 한번 가봤습니다, 여러분. 오빠로 시작하나요? 강원 아죠 그러면 언니, 어, 언니 언니 언니 언니 알겠어요. 언니라고 안 언니들이. 언니 언니 언니 언니 언니 언니 언니 언니 거의 유인데유나가 우리 부를 때유나는 옆에 몇살 아니야? 아니 채령 언니야, 언니야 막언니야막 <목> 언니야 이러면 이분그 진짜 귀여운데 맞 언니야라고 불러요 언니야 아, 그래서,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손을 켜야 돼이헐헐헐헐 헬스 헬스 헬스 헬스 헬스 헬스 헬스 헬스 헬스 우리 정작 빨리 없으니까 네, 내가 찾을게 <사줄게>, 내가 찾을게 <사줄게>, 내가 뛰자 예전 가 언니 이 <고! 언니>, 어? <근데> 그래 어? 잘한 사람이야 이리야 나는 언니 음 <웃음> <웃음> 나도 했잖아 예전 니 얼굴이 슬슬, 슬슬 빨개지네. 뭔니 애교 아무것도 안니잖아아 미우나 오케이 아니 뭐? <웃음> 그렇다 아무것도 아니 일단 아무걸 안 하고 있야지는 거야 그러안 미안 <웃음> 미안 미안 미안 미안 미안 미안 미안 미안 미안 미안 미안 미안 미안 미안 미안 미이안 미안 미안 미안 미안 미안 미안 미안 미안 미안 미안 미안 미안 미안 미안 미안 미그는안 미안 미안 미안 미안 미안 미안 미안 미안 미안 미안 미안 미안 미안 미 내가 그래서 애교를 언제가할 날이 올것 같아서 난 유튜브에 애교 모음 이런 걸 쳤는데 진짜? 진짜? 어, 진짜? 진짜 귀여우시더라 나중에 진짜 애교 모음 진짜... 했는데 촬영이 나오면 좋겠다 저도 알아 너 <웃음> 줄여서 각... 네. 각부에 각부해가지고 각목을 부르는 애교 각목이면 어. <웃음> 주부해 <웃음> 주먹을 부르는 애교 <거. 웃음> 우리 나중에 그 첫날 물이 나오는 거아나올것 같아서 그랬네 그래, 그러면 예나도 해줄 수 있다면, 예나는 너는 너는 일상이 막내라서 해야. 돼. 약간 일상이. 그냥 평소대로 하던대로 하면 돼. 맞아. 언니 야. 성을 <웃음> <사업을> 부셔버리네라고. <웃음> 어? 웃어버리는 <웃음> 그만큼 별로라는 거 아니지? 화력이 그만큼 있지? 아 우리 때문에 막왜 그만큼 별로어아그 우리 때문에 막 지진 여기 지진이다 막 이러죠? 거든그러면안 <웃음> 되는 거 아니야? 그 그거, 그거 아니야? 유진이가 얘기한 그거 아니야? 강목을 부는데 저는 앞으로 앨범을 하자. 지진을 부르는데지구에 지진구에. 아아다 유진, I want to be your girlfriend. What? She d 버거 b 고 g off. I don't 고 n o w 진 h a t to do. s 그 e did not do t h 저는 저는 저는 저는 저는 저는 저는 저는 저는 저 미진아 다시 한번 생일 축하해. 저저이 잠깐 몰라 요돼나 응. 혼자 먹게. 제가 네. 고반아 네 빵도 주 저희가 리진아 생일 선을 넣고. 일단 먼저 보여드릴 있진이는 꽃이니까 꽃일만 네. 걸어라. 어 누가 꽃이지? 어 누가 꽃이지? 너무너무 예 여러분 저희가 <게슨을> <웃음> <말씀드릴까? 시간이 늦지만> <웃음> <조금> <웃음> <깨전이>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시간이 늦으면 조금 텐션이 다시 올라가야죠 다음에 낮에 했는데 <웃음> 다 추첨이 다, 다, 다 있는 거야 류진이 생각하면서 샀어요 저희가. 진짜요? <웃음> 언니 하나 초회쇠 저 풀떼기 좋아하는 거 어떡해 류진아 풀너 이거 잘 키워야 돼? 이거 잘안 줄지 않을까? 맞아. 일본은 그래서 <웃음> 그 <그래서>. 이거, <웃음> 이거 그야 그런 너를 위한 맞춤이야. <웃음> 이거, 생각... 맞춤 조금씩, 살, 아, 언니, 이거 조금씩 조금씩 나서 살 아니, 이거 누가 준 있어요. 건지 너무 뻔한데. 그럼 골라봐. 돼이겼나이 아, 뭐야? 어떻게 알았어? 그냥 이거. 너가 들고 있었잖아. 네. <웃음> <웃음> 나처럼어 아, 예지스? 어머. 아, 다. 들 자기랑 어울리게됐다 그러니까 뭔가 그 사람이 준것같지 이거 진짜 유나 얼굴 같고, 이거 진짜 예지스. <웃음> 이거는 그냥 체령이가 <차량이가> 생각하는 <웃음> 것 같아. 이거, 이거 유나가 류진이 생각나서 샀다고 했는데, 제가 봤을 때 유나 <웃음> 닮은 거를 <웃음> 그걸 직접 골랐어 유나 반에 놔둬도 얘기하면서. <웃음> <며칠 것> <웃음> <웃음> 아니야. 언니가 항상 나 생각한 이렇게 생각하는 거 좋아해. 이, 좋아할 이 같아. 친구 절대 잊어버리지 않아. 이 친구 절대 죽지 않아 이거 이거 이거 그거야그 플라스틱? 어? 너 no, 플라스틱은 아니야. <웃음> 어, 어, 이 응.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이이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안개꽃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것은, 이것은 스투키예요. 스투키 이게 딱널 네. 제일 닮았어요. 이게 왜냐면 저는 딱 보자마자 이게 원래 스투키가 이렇게 생긴 게 아니거든요. 스투키 되게 되게 쬐끔만거 아니에요? 되게 굵직굵직하게 생겼는데 이게 좀특이하네요 생긴 게 아, 알로에 같은 그래서 ]는데요? 유니크해가지고 일단 루진을 떠올렸고 일단 진이 귀찮은 놈이 많으니까 이거는 크게 <웃음> 크게 정성을 안 들여도 돼. <웃음> 이거 이거 알로에 <웃음> 아니야? 알로에? 알로에, 특히 어, 이거 찢어가지고 미침이. 밀크티에 넣가지고 어뭘 <웃음> 생각하는 거야? <알로에? 웃음> <웃음> 와. 어눈뭐 오늘 잠은 그게 알로에 언니 봤어? 나중에 피부 진정용으로도 썼어요. 알로에 언니 봤어? 알로에 이따만해 어떻게 기운 나고? 오늘 잠은 다 잤다. 우리 잊지 마. 아니요 주무지 않을 거야. 거짓말 한 거예요. 꿀잠 자야 돼. 우리가 이따가 끝낼 때 우리 또 국밥 해드릴 테니까요. 그때는 시간이 진짜 국밥할 시간이니까. 맞아. 여러분 그리고 시험 보시는 분들 다 행운이 가득하게 올백 기원합니다. 올백, 올백 기원해요. <웃음> 우리 우리 고삼이잖아. 맞아. 친구들 예뻐. 화이팅. 수험생들 화이팅. 친구들 화이팅. <웃음> 여러분 얼마 안 남은 학교 생활 열심히 바르고 행복하게. 바르고. 바르고 우리 엄마 바르고, 바르고, 바르고. 바르고, 바르고 참대 아, <웃음> <참 웃음> 아니 그래도 하나 초이스해 제일 맘에 드는 진짜로? 스위스 응. 어. 응 형아 셋다 예쁜데? 그래도 셋다 내가 좋아하는 거야 그래도 알고 아, 있었어 소익소익도 토익. 화이팅 <웃음> 유나꺼 안 골라주면 유나 삐질거지 아니야 안 삐져 <웃음> 아, 얘가, <웃음> 삐... 얘, 얘가 삐졌는데? 아, 나 얘가 벌써 삐졌어 <웃음> 이거 <웃음> 우유 맞아요. <웃음> 네. <웃음> <웃음> 여러분 저희 너무 기분 좋아서 놀라셨요 아니 왜 둘이 일해요? 막 그러냐고. 아니 누가 댓글에서 <웃음> 우유 맞냐고. <웃음> <웃음> <웃음> 이러면, <웃음> 우유 맞아요. 우유, 우유 네. 아니고 네. 저희가 <웃음> 말씀드렸다시피 애들이 1 2 시가 다 가면 오 저희가 약간 이상할 정도로 텐션이 갑자기 높아져요. 아니 그래서 <웃음> 하나 불러줘. 자꾸 돌아오네. <웃음> 아는 대로 <데로> 빼봐도 돌아. <웃음> 자, 아, 윤이의 선택은 둥둥둥둥둥둥둥둥둥둥둥둥둥둥둥둥둥둥둥둥둥둥둥둥둥둥둥둥둥둥둥둥둥둥둥둥둥둥둥둥둥둥둥둥둥둥둥둥둥 <얘네> <웃음> <웃음> <저는 저기 일본어냐. 웃음> <웃음> <웃음> 정부인 거 같고 자라라. 막 이런 거 하나씩 이렇게 껴져 있어. 약간 아오. 아니 뭘 모르네. 붙였는데 <웃음> <부셨는데> 그냥 <웃음> 이것도 아닌 거 같아 이렇게. 이런 느낌. 예쁘다 오늘. <웃음> 어머 뭐 예뻐. <웃음> 언니 머리 땀 머리 하나씩 꽂아줘. 라푼젤. 어 주마. 라푼젤. 라푼 노래 부르면 이거 붙나는 거야. <웃음> 뭐? <웃음> <웃음> 달라, 달라, 달라. 와, 누가 꽃춤 모르겠네. <웃음> 누가 모르겠대? 아다 <웃음> 언니 무슨 가수야? 야야 말리지 말 말리지 마 말리지 마세요. 이살 <웃음> 거야. 말리지 마. <웃음> <웃음> 또다 해줘. <웃음> 또, 또, 또 해준 거야. 다 한번더 해줘 이거 말리지 마 이렇게 아 언니, <웃음> <웃음> 너, <웃음> 언니 우리 그러면, 우리 그러면. 그러면 난 리아의 애교가 보고싶어 어, 나도 애교가 세이크 애교. 애교. <웃음> 맞아 리아 언니 너무 기본은 안되는거 너무 비싸게 사는거 <웃음> 아닌가 팬분들이 응. 희망하신다 맞아 얼마나 더 싶다구요 언니 그냥, 그냥. 쌈박하게 딱기신구고서 해줘 내가, 아니 내가 그걸 몰라 정말 깔쌈하게 주어를 짚니다 라고 말해 줬네 마고 말해 줬네 말 이제 모를 수가 없어 초초 고하 이거 안 하면은 안 된다 우리야 애교해! 라고 웃음이 안 된다 진짜 오늘 세이프가 여기 멍 권력으로 빨리해네 저의 소원입니다 자 5, 4, 3그럼막 말을 하면 되는 거에요 아니 어, 그걸 네. 이렇 해야지 약간 다른. 그럼 예시 한 번만 아 그만 그러면 나한테 못 붙다고 하면 안돼? 아 하면. 근데 대신 언니 성의 없게 하면 은나 울거야 언니 그냥 아. 나 꿈꿨 서 이제 거누구로나 아니 나 그건 아닌데 다음자는 눈물이야 <웃음> 다음자는 다음 눈물 이야와 <웃음> 너네 진짜 <웃음> <웃음> 아니 왜냐면 이 친구들이 한번도본 적이 없어서 네. 보여주세요 <웃음> 너무 <너는> 기대를 <그대로> 하면 돼 <웃음> 아, 멋있게 해주어 하나, <웃음> 하나, 하나, 둘, 둘 셋! 음. 우리뭐 해봤나? 우리뭐 해? 나. <웃음> 어? 나. 라나 꿈. 나 꿈. 꿨어. 귀신 꿈. 꿨어 뭐아고 이제 꿈. 꿈. 꿈. 꿈. 꿈. 돌아갈게요. 아니 얼굴 빨개졌어, <웃음> 진짜 빨개졌어. 아 다음 생일은 이제 예지 언니잖아요. 예지 언니 아 생일날 우리 이제 뭐 하고 싶어요? 한강 가. 하고 아, 싶냐? 아, 한강, 한강 가. 해봐. 한강. 다 아, 얘기하면 너가 생일 파티 해줄 거야? 아 그럼 언니가 사주는 거야? 아니요 우리 직원분들이 회사 분들한테 기사라 하는 거야. 그때 생일 파티를 대규모라는 거. 어때? 아, 우리 팬분들이랑 같이. <웃음> 너무 좋다. 그러면은 예쁜 애랑 같이 하는 거는 예전이가 다 준비해.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 이제 세팅 중. 예전이 밤새서 만들어. <웃음> 나는 눈물로 잔을 채울 거야. <웃음> <웃음> 언제 <다> 하지 <웃음> 아니면은 한분한분 한분 집까지 찾아간 서비스. 안녕하세요 여러분. <웃음> 제 생일인데 <게 웃음> 초대장 하나씩 드려야 돼. <웃음> 어, 근데 네. 만나는 곳이 <웃음> 없어. <웃음> 진짜. 나재밌겠나 그러면은 이제 시간도 늦었고 하니까 이만 인사를 드릴까요? 어, 아니요 <웃음> 아니요. <맛있어. 웃음> <웃음> <웃음> 진짜? 응. 늦었어. 응. 늦었어. 근데 근데 그리고 여러분 네. 시험 공부를 저희는 별로 디스트럭트. 방해하고 응. 싶지 않아요. 맞아 그러긴 해. 지금 딱 자면은 딱잘잘수 있는. 부모님께 아니에요. 칭찬받는 아이돌이 되고 싶습니다. <웃음> 이치가아 <웃음> 음. 애들 잠을 그렇게 잘줘 잘. <웃음> 저희 음. 티어미신 분들은 저희 보고 힘내셔서 음. 조금만 더 열공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그래서 이제 일주일이면 또 시험 끝나면 또놀수 있잖아요? 파이팅 그리고 화이팅. 출근하시는 분들도 맞아. 내일 그치. 화이팅 화이팅! 출근길 화이팅! 다들 너무 오늘 하루도 또 고생하셨을 텐데 이렇게 마무리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응. 저희 류진언니와 함께 잘 해볼게요 <웃음> <웃음> 저희가 류진이 잘테이할게요 <웃음> 여러분 오늘 <웃음> 생일신분들 너무 축하드려요 굿밤 하빵 굿밤 짝굿 안녕 잘자요